봐도 이분들은 인자 같이 한데. 그냥 <롱> 먹요고 근데 아빠 그쇠만큼 해야 되는데. <롱> 보여? 본인이 <롱> 여기 <롱> 거울에 보여? 주의하고 카메라밖에 안보여 보여요 아 보여요 아니야 너랑 나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엄청 얘는 성공적으로 <웃음> 괜찮아요? 저는 지금 목포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안전하게 크루즈 기능에 도움을 받아서 가고 있어요. 조카들이 방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서 2주 동안 있는다 그래가지고 조카들 내려갈 때 저도 같이 내려갔다가 지금 3박 4일 편하게 쉬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번 주는 캠핑 영상이 없습니다. 제가 캠핑을 못 갔거든요. 그래도 텐트는 가지고 내려가서 홀찍 작업은 하고 왔어요 아빠가 도와줘 가지고 엄청 금방 홀찍 작업은 끝났습니다 너무 쉽게 끝나서 허무했잖아요 화목난로 가지고 불도 피워보고 고기도 먹고 잘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잘 접히는지까지 최종 체크를 다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가 마무리 됐어요 이제 다음 주에 솔로 차박만 신나게 떠나면 됩니다 이번 한주 캠핑을 못가서 영상을 쉴까 하다가 그래도 홀짝도 뚫고 조금조금씩이라도 촬영해서 소식을 전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짧게 만들려고 카메라를 중간중간 켰거든요 편하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주에 캠핑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게요 한다좀 어. 익숙해졌나 봐요? 혹시? 어. 어. 개인정보 유출 없이 나어 바람이 불어졌어 기다어자그 다음에 여기를 여기도. 여기도. 여기를 어. 이렇게 늘리면 어, 여기, 여기 있는 안 그렇지. 펴져? 어? 안 펴진 데가 있었지? 미나? 자그 다음에 미니 이모 영상 잡았지. 이모가 막뺑글뺑글 돌아가지고. 이게 접기가 그럴 것 같아서 이거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다 끼면 되니까. 여기다 연통만 그냥 끼면 어, 되거든. 여기는 바로 지금 뼈기다 지금 첨부 시켜보려고 아예. 어 그냥 붙여놓으려고 이제. 아예. 어. 끝났나? 음. 아. <thirst> <좋 crazy> 아 <놀네> 여기 여기어서. 여기 여기. <놀네> <놀네> <Emily can't drive. 놀네> 그치? 응. 그냥 막 뜯어주네요 근데 아빠 그 쇠만큼 해야 되는데 언제가 온고가거로묵여버리고요이 단단하게 만들어 오면 음. 여기 조심하세요 따란 딴저 보여요? 아니요 영상 액정에요나 지금 보여 응. 허잇 <웃음> 아예 들어가셔도 되겠네요. 조금 하셔서. 어, 어딘지 찾기 힘든가 봐. 팔이 안다. <웃음> 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뿅. 뚜 <웃음> 또로로, 뿅. 어? 왼손. 오른손 말해, 말해, 네. 저희도 바보를 채용하는 회사여가지고요. 공정하게. <웃음> 던져줘도 망가버려여 봐라. 다이아 쪽 없어. 저저저저 저. 왜? 아니, 제, 저건 할인. 뭐야? 백노요뭐요 뭐야 저거? 브루이 백노. 백노 그데 병노지. 여기다 튕길 때 튕겼냐? 이거 안 튕겼지. 안겼던거 같은데. 아, 그래. 그럼 내가 빼면서 이제 그랬나? 이걸 넣고 자, 여기다 놓고 여기 서볼래요. 여기 서서 이걸 한번 잡고 있어요. 네. 그 위로 올리요세요이 일단은 꺼놓을게요. 네. 일단은 꺼놓게요 네. 아 어, 촬영 중이셨네요. 와, 됐다, 민아. 여기서 먹을 거야? 어, 여기서 먹을 거야. 음. 어때? 봐봐 주요 봐봐, 민아. 옳지, 됐어. 그만. 아, 또 이런 건 잘할 수도 있어. 쭉 딱딱 옳지. 나무 누면 돼. 다시 그걸 줄려봐 옳지. 그냥. 어, 나무 누면 돼. 밀어볼 수 있지. 어, 옆에 놓을게. 편졌으니까 어. 네. 여기 일단은 이렇게. 너무 문을 닫으면 될까요? 몇분 있어 물 보는 거야. 이모 문 닫아? 응, 음, 닫아도 돼. 올릴 거니까 마지막에 음. 내가 구독 좋아요 해달라고 해야겠어. 그래 그래. 이모 여기만 안 했어. 어? 도움냈어 여기도 안. 이거 그 연기 없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어? 오 태수 됐어. 이너프 이너프 충분 충분. 에이 이너프. <웃음> Why no? Yes, Master. No. 아임 뷰어 마스터 다우 응? 마블 다우 앨범 스테이크입니다 이번에 애들을 위해 구매했고요 맛있어 보여요 다행이에요 우리가 맛있게 먹어보자고요 아야이 예, 캡틴 만들어봐. 발라보.. 무서워서 발라본다고 음... 이상한 느낌이야 되게 음... 좋은데? 얼음 만지는 느낌이야? <웃음> 여기다 올리브유 부어주시고요, 네. 지우는. 이렇게 통한 번에 아니면. 다, 다 부어도 돼요, 엄마다 다음, 제가 시즈닝을 뿌릴 어떻게 거예요. 어떻게할 거냐면, 룩 두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조금 만리면 되겠어? 여기에 거울에 아. 보여? 지우야, 보여? 안 보이는 것 같아. 카메라 밖에 안 보여. 보여요. 아, 보여요. 아, 보여요. 아 보여요. 보인다. 아니야, 너랑 나랑 보이는 것 같아. 난 보여, 난 보여, 난 보여. 난 <웃음> 신기하다. 오케게 이모 나오나? 이모 나오고 있나요? 아니 이이모 나오고 있어, 있어, 있어. 꾸이 계속 하고 있는데. <웃음> 뭔가 나오고 싶어서 계속 꾸이를 하게 돼 있어. 응, 계속해도 되지? 그럼 미니 이모가 더 많이 찍어줄게. 깜짝이 각쌈장을 거기다 살짝 걸어. 투투투투투투. <웃음> 다 피해! <웃음> 아 여기니까 뭔가 마음이 편해 고 네. 뭔가 팥권 튀기는 것 같아. 물에 음. <웃음> 어. 안걸릴것 같은데? 내부까지 익으려면. 에이, 네, 내부 도 빨개서 괜찮죠? <웃음> 두근 밟아서 드세요? 우리 막내는? 새도 먹는데. 오, 어. 우리 애들 웬일이야? 그러면 이자가 이거 온도 될 거거든요? 육. 부드러워야 맛있어. 어, 이모가 그거 온도 봐봐야겠다. 수상민 씨, 안경 마음에 드신다고요? 네. 얼마큼 마음에 들어요? 어, 시, 1에서 10까지면 한 10. 오, 많이 아, 들어. 엄청 귀여워요. 제가 이거 드리겠다고 하니까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네요. 그랬죠? 네. 네! 이거 찔러봐요 찔러봐요? 지금 한번 찔러보세요 어.. 기름 시면은.. 어? 지금 좀 기름 조용한데요? 굳어요 굳도졌다사 19도였던... <웃음> 4도 올랐네? 그지? 엄청 잘 먹고 이렇게 뼈다귀만 <웃음> 남았습니다 화목난로는 잘 되고 있고요 우리 조카들은 강아지 보러 간다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곱창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웃음> 허웅날라 성공했어요 모르지? 아빠 여기서 보는 게, 그림이야그리이 아빠. 봐창 i 창 e 밖이 아빠 바다가. g n g 어, 잠깐만. 오, 잠 아, 플레이어, 이이플레이 어, 닉네임 나, 이네 나, 이네이닉인거 같은데 근데 근데 <웃음> 여러분 엄청 얘는 성공적으로 잘 탔습니다. 네임불이 닉네임 나, 내 불러. 여기 땅이 아예 안 벌었어. 알았어. 너의 눈빛을 봐. 사 i l never e dreaming of those eyes. t part of my life. smile n d make love p l o 그럼 like <목소리도> 오늘도 시청 감사하고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안녕.